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e 나인에 대한 고용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e 나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14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e 9인의 경우에는 고용 허가서를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 허가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증 그리고 원도급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네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발급 및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여섯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업장에 배치되고 고용 및 체류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E9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시 반드시 고용 센터를 통해서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E9에 대한 고용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